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스물 세살 정나래입니다. 저는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첫 수술이에요. 항상 첫 시술. 성형이에요? 첫, 네, 첫 성형 시술만 하다가 어. 칼 대는 건 처음이에요. <웃음> 자, 오늘은 어떤 수술을 하러 오셨죠? 오늘은 눈, 코, 얼굴 지방흡입 하러 왔습니다. 반 대공사? 대수술이죠. <웃음> 대수술이죠? <웃음> 눈은 항상. 여기 되게 답답한, 앞이 답답한 눈이어가지고 응. 제가 항상 화장할 때 쌍꺼풀 앱으로 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응. 수술을 해야 <웃음> 코는 제가 복코에다가 매불이어가지고 뭐 솔직히 미용적으로 진짜 이쁜톤 아니어서 코가 이쁘면 그래도 얼굴 중심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그을 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코를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너무 또 화려하면 좀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코 세상에 그런 거는? <웃음> 어릴때 별명이 뭐였어요? 어릴 때 별명이요? 응. 마음의 소리아 <웃음> 상처 많이 받았겠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조석이라는 게조석이라는 만화가님을 닮는게 아니라 네, 조석 그 웹툰 마음의 소리부터 그 캐릭터. 캐릭터를 닮았다 자 그러면 수술하는 분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요? 아. 남자 친구 사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어. 이제 이뻐졌겠다. 아, 좀더 업그레이드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 그럼요. <웃음> 어, 원장 선생님하고 사전 상담 하셨죠? 네. 자,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이제 친생하고 음. 진짜 상담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음. 상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자, 그럼 그 수술해 주시는 원장 선생님께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음. 해야 돼요. 제가 저는... 진짜 이뻐지고 싶습니다 특히 눈잘 부탁드릴게요 협박하는거요? 예아네 맞죠 <웃음> 칼, 원장 칼 슈슉 <웃음> <웃음> 이제 병원으로 보고 심. 안녕하세요 나이예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지금 긴장되기도 하고 굉장히 설렙니다 수술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이쁘게 잘 돼서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끝났어요? 네. 아또 그 거울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우리 나래양 마지막 얼굴이에요. 한 말씀해 주세요. <웃음> 아, 또 세수하니까 예뻐 보이는 것같도하고 수술이 하지마임마 <웃음> 수술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 눈툭 한번 밑에 볼까요? 자, 나래님.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로. 수술실 들어가는 마지막. 아니, 아니. 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소감. 후딱 하고 오겠습니다. 후딱 하고?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좋아요. 자 들어가세요. 잘하고 오세요. 파이팅. A few moments later.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통역외과 전문의 임정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 나래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풀를 자연유착.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요 그에 더불어 눈매교정을 또 해줬고요 위트임과뒤트임을 해줬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어, 지금보다는 라인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 몽고주름과 이 앞머리 쪽이 쌓꺼풀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죠 인아웃 또는 세미아웃 정도 라인을 음. 원하셔서 그거에 맞게 앞트임과 자연유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볼이 네. 약간 보면 이게 좀 통통한데요 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빵빵한 거거든요 음. 이제 내가 볼이 너무 빵빵하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남들이 봤을 때 나한테 약간 사탕 먹은거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음.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내가 음식을 먹는 데 자꾸 입 안쪽 살이 씹히는 거예요 음.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볼제거를하면또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많은 양의 지방을 좀 뺐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아마 두께만 빠지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 메외과 원장 단호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코끝이 네. 콧대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코가 살짝 밑으로 가있고 비주가 너무 들어가 있어서 측면에서나 정면에서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간쪽 그때가 특히 낫죠. 그래서 음. 일단 코끝을 먼저 최대한 높이고요. 음. 네, 기존에이 매부리 부분은 최대한 음. 갈고 음. 그리고 여기에 실리콘을 넣어서 최대한 집반 느낌이 나긴 했는데 음. 사실 술 전에도 이제 복구가 조금 심한 편이시고 그렇죠. 피부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음. 복구 개선에 한계는 있어요. 음.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들어가 있는 비주도 이부분이 이제 비중격을 추가로 덧대가지고 최대한 나와서 측면이나 정면에서 비주가 보이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상적으로는 한 3개월 그리고 최소 한달 정도는 눌리는 뭐 거나 충격이나 그런 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음... 많이 아파요? 얼만큼 아파요? 음, 너무 아파요? 음, 그랬잖아 많이 아플 거라고 진짜 아프죠 근데 눈 라인하고 원장님이 코하고 잘 나왔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네. 조심해서 가시고 네. 괜찮으시죠? 네. <웃음> 화이팅! 아까 화이팅 하자고 파이팅! 했잖아 화이팅! 어, 어지러워요 <웃음> 어지러워요? 아, 조심하시고요 네, 가볼게요 네, 이뻐져서 봐요 네, 가도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가도 돼요 그냥 가서 가셔도 돼요 다음 주에 네. 네. 뵈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래예요 저는 오늘 성형한 지 4주차